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고기 없는 월요일의 이현주 대표이고요. 어, 준비한 자료와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미프리 먼데이 운동은 어, 2010년에 한국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어, 이 운동은 원래 2003년부터 공중보건 캠페인으로 미틀리스 먼데이 USA에서 어, 진행이 되었던 환경운동을 여기 화면에 보시는 폴메가트니와 여기 옆에 그존내눈의 미망인이었던 오노요코와 함께, 어, 2009년에 코펜하겐 기후변화 총회를 앞두고, 어, 이제 영국에서 런칭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영향을 이제 받은 전 세계의 활동가들이 자발적으로 어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는 40여 개국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운동을 진행하게 된 이유는 그 전에 비건 운동을 계속 해왔었는데요. 비건 운동이 어,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파급되는 게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조금 더 플렉서블하고 또 많은 분들이 쉽게 문턱을 이렇게 좀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해봐야 되겠다는 고민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어,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호응을 하고 있는 편이죠. 뭐 Y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을 많이 안 들어도 다 충분히 공감하실 것 같아서요. 그냥 최근의 트렌드 정도만 가볍게 소개를 드리면. 최근에 영국 황태자 부부가 이제 아이들을 비건으로 양육하겠다고 선언을 했었죠. 그리고 또 교황이 이제 기후 변화와 관련돼서 숲을 파괴하는데 어, 비건이즘 또는 채식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가디언즈와 인터뷰에서 비건 운동을 하는데 캐톨릭계가 좀 많은 돈을 좀 기부해야 된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 이제는 비건 운동이 이제 뭐 채식주의, 육식주의의 이분법을 떠나서 이제 저탄소 운동이고요. 그다음에 미, 미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그런 어떤 대안적인 라이프스타일이기도 합니다. 어,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이 채식 운동, 그리고 미프리 먼데이 운동의 취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환경적인 면입니다. 환경적인 것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사실은 육류 소비가 문제라기보다 식품 시스템 자체가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금 2021년에 UN에서 그 식량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포럼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인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지속 가능성과 그다음에 미래에 더 나은 어떤 사회적 책임, 미래 세, 세대를 위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음식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진 거죠 그러니까 음식 안에서 이제 채식이나 육식이냐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채식 육식의 이분법으로 나눌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한 가치 그 다음에 우리 건강을 위한 가치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좀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어떤 음식들을 선택해야 되는가 하는 라이프 스타일로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표는 각그 식재료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한 분석인데요. 어, 출처는 나중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압도적으로 소고기, 여기 이제 양고기는 빠졌지만 소고기, 양고기와 같은 레드미트, 즉, 붉은색 그 고기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온실가스를 차지하고, 배출량을 차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바로 치즈입니다. 최근에 학교 급식 운동이 늘어나면서 그 고기를 안 먹이는 대신에 이제 치즈나 아니면 생선류를 많이 이제 바꿔서 먹이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고기를 안 먹여도 치즈를 먹이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굉장히 많이 별로 달라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교육들이 참 많이 돼야 되고요. 어, 상대적으로 이제 이앞 부분이 다 이제 육류나 또 유제품, 그 계란이 차지하고 이뒷 부분이 어, 온실가스 양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거죠 저희가 1인당 그, 그 배출하는 양을 계산을 해봤는데요 한 사람이 고기도 먹고 채식도 하는 그런 사람의 경우에 고기만 조금 덜 먹어도 그리고 거기에 유제품까지만 덜 먹어도 약 66.5% 정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한 사람이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가금류나 또는 생선류까지 안 먹으면 거의 80% 이상이 온실가스가 감축됩니다 즉 이것은 내가 채식주의자다 육식주의자다를 떠나서 내가 한 끼에서 고기를 요번 한 끼만 어 내가 고기 먹을 거를 채소를 바꾼다 그러면은 일단은 60% 이상이 바뀌는 거죠 이런 데이터를 이제 뭐 요거는 사실 같은 메뉴 안에서 뭐한 가지 정도의 가령 뭐 소고기 뭐 여기 무리또가 있는데요 소고기 치즈 무리또 를 소고기 치즈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가장 많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공급원이기 때문에 이거를 야채 브릿도를 만든다. 그러면은 지금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죠. 여기서는 이제 4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가령 저희가 이 데이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국내 식재료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농진청이나 기후변화행동연구소나 에너지공단이나 다 서베이를 해봤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이 기후변화 관련된 연구가 많이 되어 있지 않고요. 어, 특히 식재료별 정확한 데이터가 산출된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외국에서 나온 데이터를 쓸 수밖에 없었는데 이 국내의 경우에는 노지에서 재배를 하느냐 또는 온실가스에, 온실에서 재배를 하느냐 또는 어느 정도의 뭐 농약을 치느냐 어느 정도의 연료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같은 채소라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보실 것은 다만 빨간 곳과 초록색의 엄청난 차이는 같은 재료 같은 레시피라도 우리가 고기를 생, 고기를 사용하는 메뉴와 채소를 사용하는 메뉴의 차이는 많게는 1 0배 적게는 다섯 여섯 배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어~ 이제 그런 이유에서 저희가 이제 먹거리를 선택할 때 탄소 전략을 이제 잘 세워야 되는데요 예. 그 탄소 전략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로컬푸드이고요. 또 유기농이죠. 유기농이나 로컬푸드가 단지 건강에만 좋은 게 아니라 일단 푸드 마일리지도 적게 이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음식을 생산하는 데, 식재료를 생산하는 데 드는 에너지 효율도 높기 때문입니다. 어, 그리고 또 건강상의 측면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 저희가 이제 보통... 어, 아, 요거 잠깐만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서울시의 그 식단에서 저희가 서울시가 2014년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채식 식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청 식당에서 레시피를 받아서 저희가 데이터 작업을 했습니다. 어, 불고기 덮밥이라는 이 메뉴였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어 연료는 린나이 가스 렌즈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시즈닝들, 양념들도다 국산 재료들입니다. 그래서 국산 재료들을 국산 수치로 환산한 정확한 재료입니다. 환산에는 기후변화행동연구소가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불고기 덮밥에 불고기, 소고기를요. 똑같은 레시피에서 두부로만 환산을 해서 바꾼 재료인데요. 정확하게 온실가스 배출량이 11배 차이가 났습니다. 이 근거로 저희가 이제 서울시청의 전체 직원들이 그 1년이 1 0 9 5끼인데요 1년에 33끼를 먹을 경우에 그 중에 점심 한 끼만 1년에 어 제공을 한다 그러면 52끼니의 점심을 채식으로 이제 먹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됐을 때 얼마 정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드느냐를 나무수로 환산을 하니까 7만 그루 정도가 1년에 심어졌었고요 어 2014년부터니까 지금 7년째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청에서만 49만 그루를 심은 셈이죠. 또 군청 1년 동안 사용하는 전기세 감축 효과도 있었습니다. 이런 데이터로 저희가 이제 뭐 공공기관이나 또는 풀무원, 뭐 생표 이런 대기업들을 지금 이제 바꾸고 있고요. 대기업들이 점점 이제 비건 관련된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군내 식당에서 채식을 제공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급식에서도 주일의 채식 또는 채식 선택급식제 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건강상의 이로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즘은 채식과 비건식과 또는 플랜 베이스 다이어트 즉 자연식물식을 좀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하는데요 자연식물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고기만 빠진 식단이 아니라 식물 영양에 기반한 조금 더 건강한 식단을 의미합니다 이 자연식물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은 이 이제 콜린 캠벨 박사님이 China Study 라는 리포트를 발간하면서 부터입니다 중국의 약 8억 인구, 지금 13억까지 늘어났는데 조금 오래된 데이터긴 합니다. 8억 인구의 그각 주마다, 굉장히 주가 되게 넓잖아요. 각 주마다 식단을 분석을 했는데 이분은 채식주의자가 아니라 그냥 영양학자였습니다. 각 주마다 어떤, 어떤 주에서는 병에 많이 걸리고 암에 많이 걸리고 빨리 죽더라. 왜 그러느냐 분석을 해봤더니 먹는 식단과 영양이 있었죠. 여기서 차이나 스터디는 중국 사람들의 식단과 질병률, 유병률 간의 관계를 어, 연구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어떤 결과를 나, 나타냈었냐면 어, 동물성 식단을 많이 먹는 주에서는 암이나 또는 만성질환의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사망률 또한 높게 나타났는데요. 정확히 어, 8천 개의 요소 팩터들이 정확하게 동일한 결론으로 동물성 식단 위주의 식사를 하는 곳에서 사람들이 빨리 죽고 많은 병에 노출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 그런 이유에서 이제 이 플랜베이스 다이어트라는 것들이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했고요. 최근에는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 논문인데요. 논문에서 베지테리언과 세미베지테리언과 그리고 베지테리언이 아닌 사람들의 건강상의 수치를 비교했습니다. 어, 가장 뭐 이제 쉽게 보실 수 있는 것들은 어, 일단, 뭐, 음, BMI 지수라든지 아니면 허리 둘레 같은 경우는 상대적인 거겠죠? 베지테리언 중에서도 요즘은 정크비건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비건을 이제 채식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겠지만 평균적으로, 어, 일반적으로 베지테리언들은 허리 수치도 굉장히 좀 날씬하고 그 다음에, 어, 혈압, 혈압이나 또는 당뇨. 어, 그리고 이제 중성 지방 수치, 그리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 등이 다 좋게 나왔다는 결론,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봤을 때는 저희가 이제 저는 사실 임상에서 많은 환자분들을 보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달만 채식으로 다이어트를 바꿨을 때 어느 변화가 오는지를 임상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사람들이 만성질환 환자들, 가령 뭐 고혈압, 당뇨, 비만의 경우는 거의 100%가, 더 99%는 효과를 본다고 볼수 있고요. 만성 알러지 환자들, 소화장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죽는 게 심혈관계 질환인데, 심혈관계 질환 분들도 굉장히 많은 효과를 봅니다. 어, 이것은 사실 뭐 한두 사람의 데이터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류세 식단이라는 식단 가이드에서도 플랜 베이스 다이어트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제가, 어, 다른 화면을 좀 공유를 하면서, 저희가 얼마 전에 작년에 서울시와 함께 했었던 그 21일 미건 챌린지 다이어트가 있었습니다. 이 다이어트에서, 어, 서울 시민들이 참여를 한 177명 정도가 하셨었는데요. 3주간 같이 채식을 한,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인터뷰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분들의 의견을 받은, 어, 시 제안들이 있었는데요. 정책 제안이 있었는데 시민들이 직접 저희에게 제안을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일단 채식 정책을 할때 어 제가 이제 거의 10년 이상 채식 운동을 해오면서 어떤 문제점들을 발견했냐면 시나 공공기관이나 정부가 주도적으로 법부터 바꾸고 그것을 하단식으로 시민들에게 이제 요구를 했었을 때는 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반발이 조금 심했던 면이 많았습니다. 어, 그,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저는 우선 교육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민들이 교육을 통해서 이 채식이라고 하는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야 되겠죠. 어,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공감이 되면 이제 채식을 일단 해보면 한 달이라도 해보면. 뭔가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본인도 뭔가 이제 사,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는 뿌듯한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법이 함께 바뀌어지면 이 공공의 문화라는 게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시민들이 제안해주신 내용은요 도시 첩박과 채식 정책도좀 함께 시행을 해달라.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에서 행사를 할때 의무적으로 채식을 좀 제공하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포르투갈 정부가 2017년에 이것을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공공급식 안에서는 채식 옵션을 반드시 제공해라. 라고 했죠. 그래서 어 22일날 지난주 어 이제 50주년 지구의 날에 우리나라 청와대에서 채식의 날을 시행을 했죠. 근데 뉴스에 뭐라고 나왔냐면 청와대 풀 제공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참 풀이라고 하는 말이 채식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풀떼기를 먹는다라는 선입 견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거기서 단편적으로 볼수 있었는데요. 이제 이 의식이 바꾸면서 교육이 선행이 돼야 된다는 부분을 거기서도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공공기관에서 할수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최적화된 정책으로는 주일의 채식이 있겠고요 주 1회든 월 1회든 채식의 날을 제정을 하는 것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채식 선택급식제가 있겠죠 채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꼭 환경운동이 아니어도 인권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채식 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중요하겠죠 어, 그 다음에 서울 서울 시내 식당에서 채식 옵션을 메뉴로 넣도록 하고 채식 식당 장려해주고 이게 바로 반영이 돼서 어, 서울시에서 음, 채식 식당 이제 가이드 앱도 이제 만들어 주셨고요 그리고 서울 식당을 좀더 장려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식으로 단체 회식을 할 경우에 적립금이나 또는 어, 카드를 이제 가용 어, 요즘 뭐 저희는 이음 카드라든지 서울시 카드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 서울시 채식카드, 미프리먼데이 카드 이런 것들을 발급을 해주시면 식당에 가서 이제 채식을 하는 경우에 적립금을 쌓게 해주고 또 외식업주들한테도 뭔가 조금 도움이 되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육류세는 이제 유럽에서는 오래 전부터 도입 논의가 있었고 실제로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고기값이 너무 싼게 문제죠. 어 동물들을 굉장히 병들게 이렇게 학대를 하면서 길러서 쌍값의 생명을 먹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화적인 반성이 필요한데요. 탄소 배출에 대한 책임 또한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로서의 책임을 져서 육류세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려면 은 축산업 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과의 많은 소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의 채식 정책을 적극 반영해 줄 것도 이제 바로 예,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울산시교육청, 그다음에 인천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전북교육청, 광주교육청, 제주교육청, 부산시교육청 등지에서 어, 주일대 채식 채식 어, 선택식 급식제가 시행이 되고 있고요. 또 충북교육청, 또 강원교육청도 지금 이제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제정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교육을 할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주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우리가 문화를 바꾸고 정책을 바꾸는 데 있어서는 융통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융통성이라고 하는 게 타협이 아니라 어, 먼저 앞을 이렇게 앞으로 가는 사람들이 진검다리를 놔주는 배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그린 급식을 또 시행을 하고 많은 부분의 환경운동을 전개를 할때 이런 문화적인 배려 이런 것들이 어 이런 환경운동의 모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여기 어뭐 채팅창에 남겨놔 주시거나 또는 예네 알려주세요. 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채식한끼 어, 운영하고 있는 비욘드넥스트 학상진이라고 합니다. 어, 저희는 일단은 채식한끼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드리면은 이제 채식을 처음 이제 지향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채식 정보랑 상품을 제공해서 채식 지향성이 유지를 하는 것을 돕는 이제 커뮤니티, 커뮤니티 커머스 플랫폼을 이제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제 요청 받았던 거는 제 국내 시장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어뭐 그 소비자와 그다음에 이제 기업과 공공이 어떤 식으로 좀 앞으로 나가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뭐 요청을 주셔 가지고 제가 먼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위주로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비건 시장이 이제 어 성장 가도를 그린지는 꽤 오래 됐는데요.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초입이긴 하지만 이제 매년 식품 분야에서 주자리수 성장세를 이제 계속 기록하고 을 있고 앞으로도 사실 식품 분야 쪽에서는 가장 성장세가 빠른 그런 카테고리라고 이제 점쳐지고 있어서 이제 투자나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이제 채식 지향자가 이제 한국에서 늘어나기 힘든 시장의 문제는 크게 네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일단은 정보가 없고요. 식당을 가고 싶어도 이제 어디에서 채식 메뉴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사실은 식당 자체가 없기 때문인데요 식당이 부족하고요 있더라도 내가 있는 곳과는 굉장히 먼 곳에 식당이 있는 거죠 그리고 상품을 구매를 하더라도 우리가 편... 요즘에는 한두 개씩 이제 나오고 있지만 편의점에 갔을 때 이제 완전 채식으로 먹을 수 있는 상품 수 자체가 이제 굉장히 비율이 적죠 그래서 실제로 물리적인 접근성의 문제가 있고요 어... 그로 인해서 사실은 정보 적근성 문제도 또 발생을 하는 거죠. 물체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정보도 적다. 그래서 결국 탐색 비용이랑 선택 비용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상품들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품들이 다 비싸고요. 그거는 식당이든 상품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매 비용이 일단 높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품 그 그다음에 시장이 초기다 보니까 상품의 퀄리티가 낮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오해의 소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일반 채식을 안 하는 기준에서 봤을 때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었을 때와 고기 대체 상품을 먹었을 때 아직까지는 고기를 먹었을 때 맛에 대한 만족감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뭐 많은 기업들이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어 조만간 고기 수준에 혹은 그 이상으로 더 맛있는 상품들이 나오겠지만 아직까지는 어 그런 만족도에서 좀 낮게 느끼고 있다라는 문제고요. 또 마지막은 이제 이거는 뭐 딱히 채식 지향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한국에 있는 어떤 소수 집단이던지 다 겪는 문제인데 어 주류 사회의 주류에 속하는 것과 뭔가 다른 선택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해를 받기가 좀 어렵 함께 어울리기 어렵고 그래서 일정 부분 사회적 고립이 발생하는 부분이 어, 채식을 지향하시는 분들이 지향성을 조금 더 유연하게 가, 타협을 해야 되거나 혹은 지향성을 포기를 해야 되거나 혹은 새로운 채식 지향자들이 생기지 못하는 그런 이유로 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문제가 이런 이유는 시장이 자체적으로 선순환 구조를 그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 채식 지향자가 적기 때문에 수요가 적으니까 채식 식당이나 상품이 늘지 못하고 공급이 늘지 못하는 거죠. 그 결과 다시 또 채식 지향자가 늘어났게 어렵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요. 결국은 이게 뭐 저는 일부분 공적 작업이 좀 투입이 돼서 채식 지향자가 증가할 수 있는 인프라가 일단 구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채식을 선택하고자 할때 그것이 손을 뻗었을 때 바로 있어야 점점 채식을 하기 편해지고 그럼 채식을 안 하던 분들도 좀 채식을 더욱 더 많이 선택하는 계기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공적 자금이 투여가 되는 이유는 사실 채식이 가는 이제 공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적 가치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할 것이 많지만 여기에서는 뭐어 자세히는 이야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환경 가치적으로는 뭐 탄소 배출량 줄여서 이제 기후 변화에 이제 대응을 할 수가 있고. 어 전에 이제 이현주 의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건강 가치나 이런 부분들도 있게 되고요. 문화 가치는 이제 뭐 국내를 방문하는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어떤 인프라를 어 오늘 그 채식 관련된 접근성 인프라를 확보를 하는가 그리고 동물권적으로 서 이제 문화적으로 그들을 잘 대우를 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의 가치들이 이제 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저희 회사는 이런 비용 부분들을 좀 낮추고 만족도를 높이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어 탐색 비용을 높은 거를 이제 낮추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앱을 개발을 해서 어, 식당 정보들을 모아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택 비용을 이제 낮추기 위해서 어, 이제 온라인 쇼핑몰 운영을 하면서 이제 채식 상품들을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 상품의 퀄리티 문제는 저희가 이제 모든 상품들을 다 테스트를 해서 일차적으로 소비자들이 요거를 소, 소비를 했을 때 만족하고 만족할 수 있겠다 라는 상품들만 이제 입점해서 판매를 하고 자체적으로 이제 PB 상품들을 개발을 해서 좀 만족도를 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4번의 상품 유통 비용은 솔직히 뭐 해결을 못하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은 못할 것 같은데 어 어느 정도 저희가 판매할 수 있는 고객 풀이 늘어나면 공동 구매나 그런 프로모션 등으로 가격을 낮춰서 처음 채식을 시도하는 분들이 좀 부담 없는 가격으로 시도해볼 수 있게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는 문제는 저희가 뭐 채식 캠페인이나 채식 체험 뭐 커뮤니티 같은 거를 계속 구축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뭐 코로나 이슈 이전이나 채식 한끼 활동을 시작하는 초기에는 오프라인 커뮤니티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뭐 현재는 좀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앱에서 저희가 데이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수집을 하냐면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직접 다 수집을 했고요. 돌아다니면서 식당 하나하나 들어가 보고 뭐 물어보고 전화해보고 하면서 이제 모았었고 그 앱이 형성이 되고 나서부터는 제보해주신 것들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전화하고 그다음에 뭐 인터넷 서치를 통해서 뭐 리뷰 같은 거를 외부에서 확인을 해서 아, 이 집에 요 메뉴가 채식이 되는구나 확인한 다음에 이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채식하기 편한 환경 조성 사업을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요. 어 제가 2018년도 때청년자율 예산제에서 제안했던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통과가 됐고 아, 2019년이구나. 네, 2019년에 통과가 됐고. 그거를 이제 저희가 어, 비딩에 들어가서 받아 와가지고 식품 정책과 사업으로 이제 배정이 됐었고 어, 채식하기 편한 서울이란 이름으로 진행이 돼서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던 데이터들을 다 서울시에 넘겨드렸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어, 할당된 자금으로 저희가 추가 또 어,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서울시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게 아마 800몇개 정도 돼서 지금 서울시 식품 정책과 쪽에 그런 그 웹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쉬운 점은 제가 이거를 통과시켰을 때 사실은 단연도 사업을 돼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냥 작년에 한 단연도 사업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근데 식당 정보는 이제 계속 바뀌고 새로운 식당들도 생기고 메뉴들이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정보들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점 점점 쌓여야지 이게 의미가 있는 건데 사실은 한 번만 하고 없어지는 거는 뭐 그냥 청년자를예산제에서 올라온 정책이니까 뭐 그냥 한번 수행한다 하고선 종료가 된 약간 아쉬운 케이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지속적으로 돼야 서울시가 어 그런 어떤 어 그런 접근성이나 이런 확보에 대한 부분들을 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식 정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현재는 지금 식당 문제에 집중해서 해결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점심 식사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앱을 만들기 전에 한뭐 매주 이제 채식 모임을 열어서 채식을 지향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 300분 이상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중에서 모든 분들이 가장 크게 고통을 느끼고 있던 부분이 회사나 학교나 이렇게 외부에 갔었을 때 외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선택할 수 있는 채식 메뉴가 없다. 그 문제를 해결을 하자 라고 해서 저희가 그 문제를 최초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식당 정보를 모았고 저희가 식당 정보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다른 채식을 지향하기에 편한 정보들 건강 정보나 레시피 정보들도 확보를 해서 채식 한께 앱에 넣어서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선택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이제 직접 쇼핑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 현재까지는 이제 일부 중소 작은 채식 쇼핑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어뭐 마켓컬리나 뭐 헬로네이처처럼 이제 큰 쇼핑몰들도 있는데 채식 상품으로만 구성이 돼서 어 거기에서 모든 상품을 다 구매할 수 있을 정도의 쇼핑몰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요 규모까지 요 쇼핑몰 올리는 것을 목표로 어,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큰뭐 컬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이제 검색을 했었을 땐 채식이 아닌 상품들도 많이 걸리고 어뭐 태그나 이런 것들 카테고리가 따로 아직 생성이 되어 있지 않고 큰 규모의 쇼핑몰에서 카테고리가 있는 경우에 채식이 아닌데 이제 들어가는 상품들도 많고 그 다음에 원재료를 저희가 확인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 되게 깐깐하게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갖춰지면서도 규모를 갖춘 거를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퀄리티 부분은 사실은 채식을 안 하시는 분들이 채식을 시도할 때 제일 힘들어하시는 부분이세요. 그러니까 채식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뭐 맛이 없다 뭐 혹은 뭐 만들어 먹기 힘들고 그다음에 뭐 계속 그어 만족도가 너무 떨어져서 한두 번은 모르겠지만 계속 지향이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시장이 어느 정도 계속 좋은 상품들이 나올 때까지 어쩔 수 없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현재 상황에서 최대한 저희가 할수 있는 부분은. 어, 나와있는 상품 중에 테스트를 거쳐서 완성도가 높은 애들을 따로 골라가지고 그걸 이제 제공하는 것들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소비자 피드백을 받아서 불만인 사항들을 개선된 상품들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비용을 낮춰서 많은 분들이 채식을 선택하게 하는 거는 사실 저희도 어,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시장이 좀더 성숙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대량 생산이 되면서 가격이 떨어져야 이제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랑 협업했던 대기업들도 지금은 다 마이너스를 엄청나게 많이 보면서 어,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채식 상품들을 어, 장기적으로 생산을 하려면 소비가 일단 일어나서 어느 정도 소모가 되고 어, 그들도 아 여기에 이제 대량 시설을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량 생산이 되고 가격이 떨어지면 좀더 많은 분들이 채식을 쉽게 어 선택을 할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캠페인 부분은 저희도 초기에는 이제 많이 이 부분을 진행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어 회사 이제 운영 이슈 때문에 이제 많이 진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스팟성으로 이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저희가 지구의날 맞이해서는 뭐그 식품 그 브랜드 업체들이랑 협업을 해서 이제 그 업체가 팔린 금액들을 이제 전부 어, 요번에는 이제 씨 셰퍼드랑 동물권 행동 카라에 기부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단발성이지만 어, 채식의 가치를 뭔가 좀 체험을 하게 되고 내가 체험한 가치가 또 어딘가에 기부가 돼서 어, 좋은 영향력을 일으키는 그런 경험들을 최대한 좀 많이 주자 그런 식으로 좀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채식 지향성을 좀더 확대할 수 있는 워크샵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런칭 되거나 뭐 준비 속도가 많지는 않지만 어. 어, 채식을 체험을 했었을 때 내가 뭐 환경이나 뭐 동물권 관점도 좋지만 어, 내가 건강적으로 이득을 보는 게 있어야지 사실은 더 많은 대중들이 채식을 선택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직접적으로 체험을 할수 있는 워크숍 형태의 그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어, 고기를 드시던 분들도 채식을 체험을 해보니까 아 이런 건강상의 이점이 있구나 라고 해서 뭐 100% 채식을 할 수는 없겠지만 어, 생각이 나서 뭐 건강이 내가 좀안 좋다, 컨디션이 안 좋다. 뭐 그럴 때 말이라도 채식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주고 싶다. 그런 생각에 이제 이런 활동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궁극적으로는 사실 공공이 해야 되는 일은 뭐 이런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선순환 고리를 그릴 때까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수요도 되게 적은 상태고 거기에 따라서 공급도 어 대규모 생산이 안 되니까 비용도 구조가 안 맞고 있는 상태고 그럼 이게 선순환이 되려면 일단 소비가 늘어나고 공급이 늘어나게 돼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까지 도달을 하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시장이 알아서 돌아가겠죠 근데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는 공공적인 좀 투입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다라고 혹은 더 빨라지, 빨라질 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 언론이나 뭐 이런 데에서는 막 채식 시장들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지향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접하실 수 있는데, 실제 그 산업계에서 느끼는, 어, 시장 크기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제조로 들어오신 분들도 어, 되게 시장이 크다고 해서 들어와서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안 팔리지?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시고 있고 유통에 있으신 분들도 어, 시장이 되게 크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팔리지?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그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는 뭐 아까 지향하는 수치 자체도 굉장히 크게 잡혀져 있어서 어, 시장이 많이 크다고 라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게 자체적으로 시장들이 성장할 정도로 그렇게 형성이 안되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들이 좀 지원이 돼야 될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제조사에도 제조를 하는 개발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유통 비용들 같은 것들이 지원이 되고 채식을 실천하는 소비자 쪽에도 채식지향 소비 상품에 대해서 이제 어 마일리지를 준다든지 뭐 할인을 준다든지 그리고 그런 뭐 혜택들을 주었을 때이 시장들이 형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진행했었던 그런 접근성을 해결하는 문제들, 채식 식당의 정보를 모아서 시민에 제공하고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저희가 채식한기 앱을 만들어서 저희의 인력과 비용과 이런 걸 들여서 채식한기 앱을 거의 한 3년 가까이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는 저희가 매출이 아예 발생을 안 하거든요. 근데 비용은 계속 들어가고 돈은 들어가는데 이제 이거를 지향성 차원에서 회사 입장에서 어~ 본인 저희의 비용만 내면서 이게 유지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저희는 공공기관들이 이런 걸 했을 때 저희 데이터를 다 주겠다 공공이 계속 하기만 하면 그래서 일차적으로 다 넘겼던 부분이고 어~ 이런 것들을 좀 지속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은 이제 어~ 제 서울시나 이런 지자체가 나서야 채식 식당들도 점점 많이 생기고 식당들이 많이 생겨야 갈수 있는 곳에 있어야 또 그것을 이용하는 소비도 생기고 이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제 어 어두운 이야기만 계속해서 이제 좀 약간 우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긍정적인 외부 요인도 사실 크고 전체 방향성 자체는 이제 채식적으로 계속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크게 세 가지 요인인데, 기후 변화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한 번도를 강타를 한게 이제 작년에. 예, 뉴스에서 이제 기후변화나 이제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을 그거에 대한 피해를 우리가 보면서 아, 이게 문제구나 라고 인식을 해, 했습니다.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았을 때는 뭐 채식이나 이런 것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많이 없기 때문에 실천적으로 이어지기가 어려운데 이게 저희의 문제가 됐기 때문에 올해도 기후변화랑 관련된 피해는 당연히 있을 거고요. 내년에도 있을 거고 후년에도 있을 거기 때문에 어 이런 피해로 인해서 좀더지향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건강과 관련된 부분들도 어뭐 채식과 관련돼서 이제 건강 개선 효과들이 굉장히 많고 뭐 그런 것들이 점점 많이 알려지고 있고 뭐 옛날에는 채식을 하면은 뭐 영양소가 부족해서 어떻게 뭐 이런 부분 뭐 지금도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뭐 거의 100%였다면 지금은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해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동물권 차원에서는 이제 반려동물 인구 신장이 되면서 이제 그 부분이 어, 채식을 지향하시는 분들의 좀더 긍정적인 영향을 어,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네.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이제 발표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